오늘 함께 할 말씀은 뭔가요? 네, 오늘은 에스라서 6장 2절 말씀. 네. 그속의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말씀 중에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 중에 네. 그 아하면 좋고 힘들면 네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음. 하면 왕을 암살하려는 음. 음모를,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고발하였다. 네. 이게 좀 보시면 좀 이제 예. 그 편하게 하시려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복사님이 본문은 에스더를 <웃음> 수백 번 보신 분도 말이죠 <웃음> 예 저는 이6장2절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아직은 한 번도 없고. 아. 근데 사실은 모르드게가 네. 그, 네. 그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된 사건이 이 음모를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 음모를 고발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이왕 다음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텐데 아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길을 원하시는데 네 그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방법이 여기에 잘 소개됐거든요 어허. 결국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고발해야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할수 있는데 이 네.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뭐, 아, 그러나 그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암살하려는 게이 마귀의 계계예요 음, 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살하는 방법들이 이제 염려 불신 음. 원망 음. 불평 낙심 정죄 자책 이것들은 다 왕을 암살해 하는 음모들이거든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네. 이 음모를 우리가 고발 이 고발이란 말은 이건 음모다 이건 거짓말이다. 악의 계획이라고 선포하는 건데 네. 우리가 그 선포하는 순간 왕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 음모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왕을 암살해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는 이지리의 말씀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별하지 못하면 음흠. 우리가 굉장히 그 아술의 아니 그 모르드게가 고통을 겪었던 는 고통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신앙은 이제 매일 매일이 주님 안에서 왕 노릇 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 암살자들 왕을 암살하는 자들 을 고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하러 가시고 찬양을 하러 가시고 기도를 하러 가시고 찬양, 기도, 예배는 네. 어, 암살하는 자를 고발하는 시간이거든요. 아하, 어, 예, 하가다는 진짜 암살자를 고발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 고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염려와 불신과 원망과 낙심이 올때 예. 아하 이것이 왕을 지금 암살하려는 음모구나 이걸 깨닫고 아, 예.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로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죠. 그러면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왕관을 쓰게 되고 왕의 말을 타게 되고, 야. 고난이 축복이 돼버리고 아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아하. 어, 어,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를 서로 배우게 되고. 네. 그래서 참이 음모를 고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방송 청취자 모두가 화가다를 따라 하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가요? 아,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실제 왕의 힘을 누리는 시간이죠. 아멘. 네, 네, 왕으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염려, 불신, 원망, 낙심으로, 음모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말씀 선포로 이 시간, 고발하는 시간입니다.